와 역시 우리 아들 벌써부터 싹수가 엄청나구나 이리 오렴 나 아빠 근데 과일 없지 않으세요? 그렇지 저 아픈데 <웃음> 33 <웃음> 32 우리, 우리 아버지 죽빵 우리 <웃음> 아버지 죽빵 한 마음에 <웃음> 자 플레이해볼 게임은 Who's y o u 아빠 누구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미친 병맛 게임입니다 예전에 아기가 할머니랑 막 싸우는 그런 미친 병맛 게임 있었잖아요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맥락인데 오늘은 바와 함께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메인화면부터 미쳤는데 왜 이러지? <웃음> 어? 바하야 어. 나 왔어 어형 왔어? 인터 다 찍었어? 그 형이 안 해봤다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 응? 아빠는 아들이 죽을려고 하는 걸 막는 사람이고 그 아들은 안. 그런 아빠를 농락하면서 보란듯이 죽는 캐릭터야 진짜? 진짜? 이게 어떻게 폐륜 게임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고 아닌가? 근데 자기 몸을 소중히 그치. 하지 않는 게폐륜인가뭐 따지고 보면 근데 우리가 이미 그린이 시뮬레이터 해가지고 할머니를 조사 놨기 때문에 <웃음> <웃음> 스스로 조지는 건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오케이, 한번 연습게임으로 한번 해보자고. 나 너무 건강하게 예. 살려놓지 마. <웃음> 어, 걱정하지 마. 초반에는. 어우야! 이게... 어, 어, 뭐야! 어! 어! 뭐야! 어 조리가 어 죽여줘 네, 자 이게 건강해. 감도가 어. 높아요 잠깐만 아유, 감도를 어떻게 어. 나나왜 이러고 있는 거야 아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죽방을 후릴 수 있구나 <웃음> 내 모습 어때? 아들? 어, 너무 멋있는데 어, 뭐 이거 계단 내려올 때 조심해야겠다 이거 막 넘어진다 막 징그러워 <웃음> 아빠한테 징그럽다니 응? 이게 오, 이 아기가 이동속도가 꽤 느리네 뭐야 어, 내 손! 어징그러 롤리팝 이 키가 기본적으로 사용이고 그치 먹어 먹어서? 먹으면은 아탈아아악 토하게 만들다니 어. <웃음> 어. 가차가 없구만 어, 안녕하세요 얼굴이 어, 어, 어, 어, 이상해졌어 더못나줬어 아빠 왜그래 왜 그렇게 못나줬어요 뭐야 이거 기적이야 비닐봉지 깍! 아하하하 <웃음> 아, 숨못 숨 쪄서! 아! 어, 압수. <웃음> 아, 아빠 나 죽어! 아, 이거 이거 찔러야 돼! 뭐야 이 아니, 이거, 살려둬, 살려둬 살려둬. 안 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어이 야 역시 애기한테는 술이지 마셔 어우 마절 술을 마셨어 잠깐만 애기가 술을 마 애기가 술을 마셔 이러는 쌍수가 노란 잠깐만 하나 더 아니 고가, 우리 고가, 우리 우리끼리 오까 오가아이 맛이지 아가아가 아까 아까 이거 잠땅빠아서뭘 자꾸 주워 먹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가 육지 <웃음> 단자였으니까 아, 우리가 아니 어디 있어 아니 안 보여 아니 어디서 어디서 죽었어. 이층 2층. 아니 2층을 못 올라가는데 나? 아니 문이 상호작이 안 돼. 아 내가 바꿔볼까? 어 바꿔보자. 어 아빠의 그 고뇌를 좀 체험을 해봐야겠네. 아빠 기대해. <웃음> 아 무섭다. 삐떨어질 거예요? 자 이야 이건 뭐 이야 이건 뭐 먹을 게 전지네. 아빠. 어. 맛있어. 잠깐만요. 아빠 아빠 나 속이 좋아. 아, 그. 잠깐만. 아빠를 쳐애를 아빠를... 어떻게 패지? 누구와라 <웃음> 아, 좋아하는거 어떻게 시킬까요? 애기야! 아버지? 아 아버지? 어우 생긴 게 저렇게 애기야! 왜? 죽빵. 죽빵 네가 애기냐? <웃음> 아니 나 애기야 하니까 여보가 왔어 아빠 이거 좀 여보소봐 애기야 일로와 아빠. 아빠 이거 <웃음> 어? 그제 죽었어? 아빠 나 종이 한 다섯 개 먹은 거 같은데? 형그 테이블 위에 있는 과일 있잖아 어. 그 과일을 애기한테 먹이면 애기 체력이 차 오, 어, 그래서 과일을 항상 손에 들고 있어야 돼. 야, 아빠가 어렵네. 우리 아버지가 언제 오시지? 문을 가까이 다가가면 알아서 연애해. 어, 그래? 문, 문을, 그니까, 비벼. 그냥. 막! 비벼 아 그러네 아 맞아 양초에다가 손가락 대봐도 돼아 재원 <웃음> 뭐? 좀 기다려봐 아빠 아, 양 양초... 조작감 이거 진짜 브레이네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비슷하네 그 아기랑 아빠랑 이동 속도가 비슷해 어 아니야 아기는 애... 아 그리고 아기는 좀 뛰는 거 건데 심폐 어어 감자야 어, 오, 어? 어? 어 아, 아빠 어뭔 쓰고 있는 거야 아빠라 아야 아빠라 피 일찍 타라 다 다쳤나 봐 아빠 어어 어, 아빠 어아 우리 아, 아, 아빠 아니야 웨이브가 울... 뭐지 웨이브. 뭐지? 나, 나내 몸을 흔들고 있는데? 어, 아빠 지금 살짝 진짜 그 진격의 거인의 괴물 같아. <웃음> 아 진짜? 아빠 잠깐만! 아들이 어린 적부터 전기 공자가 꿈이었어. 해봐도 돼? 어, 어, 어. 지 이카고야! 와, 야, 원샷이야? <웃음> 어 전기... 어. 나 무조건... 포는놈은 무조건 치워놔야 돼. 위로. 야, 위험하네. 애기야! 아빠! 어. 아빠 이거 공보여돼 어? 그래도 그... 압수! 잠깐만 나한 입만 먹어볼게 원바이. 축구공을 왜 먹어? 들어봐. 아빠 그 안에서 뭐? 보고 있어봐 나 왜? 어, 아니야 말. 아니야 아빠 나나 배불러 나 지금 아니야 이리와 너너더 먹을 아니야, 수 아니야, 있어 아니야. 많이 먹고 키가 쑥쑥 자라야지 아니, 지금이, 어디 가는 거야? 이미 아빠 나 커서 아빠처럼 될 거면 나한테 끌려. 아빠 아야 <웃음> 기어가는 거왜 이렇게 웃기냐? 아빠 나 쓰러졌어 잠깐만. 어, <웃음> 어 먹어 먹어. <웃음> 어, <아빠>. 건강해졌지? <웃음> 어, <웃음> 어 다시 튀어. <웃음> 아빠 이거, 이거 영원한 사육이야? 아빠 잠깐 어 개다. 오와. 야야야야이러는차 개발 하다 <웃음> 어? 근데 이거 결국에는 네. 아이가 이기는 거 아니야? 내가 내가 아무리 보호해줘도 뭐뭐 뭐 어떻게 해될 아닐걸? 그 어떤 오브젝트를 그다 하면은 이기는 걸까? 걸 아빠 이, 이럴 시간에 그냥 집에 있는 물건 먼저 하나 더 보겠다 왜? 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데 야이 정도면 나 거의 그냥 강아지 아님? 어? <웃음> 산책 아니야 이거? <웃음> 어 아빠 나 좋은 거 발견했어 잠깐만 오, 어 뭔데? 어 1분 남았네 이거 일본... 1분또아 이게 시간 제한이 아 있네 버티면 되는 거구나 아빠 너 여기 들어가서 놀고 싶어 어 놀아봐 갈 수는 있어? 아빠 틀어줄게 자아 아, 이겨버렸네 그렇... 자 정식으로 한번 해볼까? 으야 아빠 아빠 배터리 아빠 야 우리 아들 어딨어? 아들 아빠, 아빠 이거 뭐야? 아블 아들 야옴이. 아들 이리 와 아들 <웃음> 아빠 아들 뭐야? 아들 꿈이 아빠 죽빵. 이리 와 이리 와. 아빠 죽빵 두 대. 아빠 죽빵 세 대. 아들, 아들 어디가? 아 사지마 아, 사춘기요 이리 와야지. 아빠 이거 기름. 기름. 아들아 불. 그런 거 먹으면 안돼떼치 대치. 아빠 기름 불질러. 자. 아! 건강해야지 어 좋은 거 많이 먹고. 불질러. 아 뭐야 이거? 불에다 기도해. 어 잠깐 살다가. 아, 아들 아들 그런 거 하면 안 돼.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죽빵. 아들아 아빠, 아빠 아빠 나 아들아 이리 와 맛있는 거 먹어야 지나 소방소 꿈이다나 불꺼야 돼 아빠 나 불꺼야 돼 아들 나 소방소 아들 꿈. 이리 와 어, 어, 아들 꿈 무시? 아 잠깐, 아들 아빠, 꿈 잠깐만 무시 아니 아니 어떻게 한 거야? 거야 왜 이렇게 오래 가 이거 아들 아들 잠깐만 아빠 그런 아, 곳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은 컵이야, 어. 어. 아빠처럼 기다려봐. 돼요 플레 아들아 어디 가오 야야 그런거 <웃음> 먹으면 안 돼. 이런 아빠. 맛 좋은 거 먹어야지. 어? 아빠 아빠 소름이 나라. 어디 나면 소름이 선수. <웃음> 아빠. 아 소름이 선수. 야미. 야. 야 축구공도 씹어 먹을 나이 나이지. 그지 아이 많이 힘들지 새 아니 애새끼 패가 이렇게. 너 파리? 고무고무 열매 먹었니? <웃음> 어이고. 이거 벗어야지. 아빠라 숨이 안 사죠? 아빠 너무 좋아. 어? 진짜 이거 이리... 야 이거 버그가 있네. 아빠 난, 어, 나 까. 어 그래야 다 이거 나안 비... 벗겨져. 야 이거 오버 밸런스인데? 이거 비닐이 개 사긴데? 어 비닐이 안 벗겨져? 버그인 것 <웃음> 같아. 자, 아들이 어딘지 한번 볼까? 정말 택종이. 아 아빠 아빠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아 베이비. 안마. 안마. 아저개마리 도망가야 돼. 스윗 베이비. 어. 아들 네, 잠깐만. 비닐 아, 어디 있어? 저... 비닐? 아 우리 아들. 잠깐만, 우리 아들 잠깐만 이게 뭘까 우리 아들 잠깐만 기름 원샷 아, 어떻게 마셔 뭘 먹고 있, 우리 아들, 이게 뭐지, 이게? 기름 이거 어떻게 마셔 안돼 안돼 이 살포시 전구래 아, 아빠 아들 피94 어! <웃음> <미. 웃음> 아, 아빠한테 농락 당해요 <웃음> 어, 우리 아들 뭘, 우리, 똥을 싸고 앉았네 잠깐만 우리 아들 똥가 정도 되지 않나 잠깐만 아들아 아, 잠깐만, 아들아 아냐. 아뜨거아 좋다아 아, 뜨뜻해진다 플레임이 되어버린다 진정한 플레임 우리 아직 봉지 씌워버려 아? 봉지를 왜 씌워 나어디있어 나, 뭐지? 나어디있어 아구 이형 아 죽었네 이겼다. 아따 씨. 아빠 여기 세제 한잔만 <웃음> <웃음> 안주로는 비누주고 야미오 <웃음> 쭉쭉 들어가 아, 이거 뭐 정신 야. 차려 아, 빠나 근데 속이 안 좋아. 나, 나 다음 날 숙취. 잠깐만. 아, 오 야미. 아들아, 야미. 이거, 이거 이거. 옳지 건강해졌다. 아니. 아들아, 아빠 이게 지 아, 아니아 아빠. 아빠. 아빠. 아니, 아빠 줬어. 아빠 뭐야? 아들아, 아버니아버아 진짜 무서워 진짜 지금. 아빠 <웃음> 나졌어 <나랑 웃음> 진짜 크기가. 아들아, 어, 아빠. 유리 야미 야 유리를 먹을 수 있어 진정해 <웃음> <신청해. 웃음> 아니 유리가 무슨 과자 조각이여 아막먹네아빠어 어? 잠깐만 이거 큰일났다 이거. 쟤 죽겠다 <웃음> 우악! 아들이 폭행한다 더이상 더이상 참지만 않겠어 아빠가 나 이렇게 나왔잖아 기다려봐 아 근데 우리 아빠 아닌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빠 <웃음> 1분만 야, 열심히 야미. 살면 돼 아, 정신차리고 어안 어, 안안 벗겨진다 또또안벗겨져아 아, 이제 대는줄 알았는데 너 어떻게 안버이기안돼안 안안안안 벗겨져 아또안 아, 또 되네 아, 아 됐다. 어, 근데... 죽으니까 벗겨져 아이씨 아니, 벗겨져. 아, 따, 아, 이 씨. 비닐 쓰레기 자식 아빠가 특정 오브젝트를 조작하면은 집안일을 시작하는데 집안일 완료하면 랜덤으로 능력을 얻는데요. 오그 어, 정도로 고급 스킬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큰 오산입니다. 안돼아 어, 뭐야 <웃음> 내 눈앞에서 아이템이 막 사라져 <웃음> 야암 야, <으이>! 들어가 야암 으아버리고 <웃음> 닫아버리고 어 배터리 안 맞지 <웃음> 어. 오오오오 뭐, 뭐, 어, 뭐. 아빠 나 상태가 조금 안좋고 으으약 <웃음> 괜찮아 <웃음> 괜찮아 <웃음> <웃음> 우리 애먹고싶고다 먹어 물리도비누 먹고싶어 괴물한테서 벗어날 수가 없어 어? 나왜 졸리지? 빨리 움직이게 해줄까? 자우어 아이씨, 우리 빠리 운동기, 빠른 운어기 빠른 기 빠른 운동기, 안른운지아 안돼 아아아빠아 운동기, 빠른 운동해먹었운아기 빠른 운동아빠아 운동기, 빠른 아동기 빠른 운동기, 빠른 아동 잠깐만 운동기, 아른아동기빠아 운동기, 아졌다뭘뭘 빠른 운동기, 빠 어! 어 미친 아빠 너무 되겠다. 건강해졌어요 어! 아, 어 유리 좋아 안, 맞아, 가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아빠가 먹으면 됐어. 어떡해요! 아빠도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 내가 먹을게! 어 쥐다 쥐도 아, 사자, 사자, 먹을 쥐도 수 있는 안 건가? 안 돼! 앗! 아빠, 아 그치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아니 아빠 얼굴 이상해. 저내 아빠 아니야 저왜 저래 왜 저렇게 생겼어? 이지예가 따라라따라따 아들아 어 아, 아유 먹어 마셔 마셔. 어, 아. 어? 이거야말로 아니, 사람 죽이는 이거... 거 아니야? <웃음> 아빠 죽어 아아아아찌릿해 <웃음> 아 진짜 아빠를 죽이는 게임이 아니에요 아빠요 일분 안 된다 <웃음> 아빠 난 불꽃이 될 거예요 아빠 안, 안 <웃음> 된다 난 멋진 불꽃 예진정한스 트리머 플레임이 되었다 아빠 잘 배웠어요 아빠 윤영기 시절 보니까 색깔도 좋네 윤 우리 아버지 보고 배울 점이 참 많아 오늘 다들 어디있어 어디 아빠 이거 새지 맛있다 <웃음> 아까비 아씨 <웃음> <웃음> <웃음> 도망가지마 맞서 싸워 아들아 잠깐만. <웃음> 아 이성숙 더 저거 개사기야. 아들 어디 갔어? 아들! 아니야, 아들. 아들 그런 거집어넣지 아, 말고 니개로 리 와. 따요. 니게로. 니게로. <웃음> 아들아. 아,들. 야 어디 갔어? 아들? 아빠 근데 밖에 개는 이거 진짜 핵인데? 아빠. 어? <웃음> <웃음> 아빠 잠깐만요 아빠 잠깐 타잉 아 어, 우리 아버지 트릭이 안 당하시네 어 여전하셔 우리 아버지 실력 안좋으셨어어 아빠 이거 뭐임? 어네가 어, 타면 안될거 아들 그거 타면 아이씨 나 자꾸 자빠져 아빠. 아들 아들 개잘타 <웃음> 아빠 1년 반째 운전 중이야 아들 와 어, 아빠, 벽을 잠깐. 타네 와 역시 우리 아들 벌써부터 싹수가 엄청나구나 이리 오렴 근 아빠 근데 과일 없지 않으세요? 그렇지 자 아픈데 33삼 <웃음> 아들아 우리 아버지 죽방 우리 아버지 죽방 한 다음에 어, 어, 아들아 기다려 아들아 거기 딱대 왔다 오세요 어 아들아 이리와라 너내 동료 너내 동료가 되어라 <웃음> 아들아 아, 동이리와 아빠 원펀치아 맞아 아봐 아들? 아들? 15초 내로 죽을 자신 있어? <웃음> 우리 아들 건강한 자신해! 15... 아 육체~~ 와... 어, 난 어. 우리 아버지 농락할 생각에 벌써 기분 좋아 침 나와 어? 아들... 아들은 아빠 손바닥 아니야 아들아 맛있어 아들아 아빠, 아빠, 아빠. 아빠 그거 알아? 여기 들어가면 죽어 어? <웃음> On the sea, on the sea. 아빠, 나패 물차. 오우, 오우, 오우. 아. 아빠, 내 입에서 거품 나와. 오우, 오우. 얘들아, 나와! 바꿔다 아, 퍼그림. 아, on 아, 아, 아, 아, the sea, on the sea. <웃음> 아 아들. 아, 다시. 뭐야, 이거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 랭기. 스윙 다운. 아, 야, 아까 미션 건 사람 후기셨네. 누구야, 나와. <웃음> 아니, 수영장에 <웃음> 엔딩 보면은 미션 성공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수영장으로 보내버렸더니, 와, 아빠한테 있어서는 완전 헬인데요? 엄엠 맘맘 일단 일단 청소기로 일단 물에 다빨아놔 아들! 아 빨아서는 과일도 없어 괜찮아! 안전해! 어 무서워! 어 과일이 있었네 우리 아들 줄 과일이 여기 다 있었네 뭐? 그러네 어! 야 뛰어오는 거봐씨 아니 이거 수영장에서 어. 죽어야지 미션비를 주는 거라고? 아니 엔딩만 보면 되는 거라며? 아빠 돼. 수영장 보내줘요 얼만데? 우리 아들 얼마 벌어? 2만원! 이만원 가보자, 우리 아들! 가보자! 우리 아들, 가자! 가보자! 우리 아들, 극락 가보자! 으악! 이거 못 못, 못 는데 <웃음> 잠깐, 저쪽에 방방이 있는데 저걸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닐까? 이제는 협력하게 됐네? 역시 아빠와 <웃음> 아들이라니까? 그렇지, 얼굴이 착해! 얼굴이 착하지만! 이상태로 아! 나 머리 부딪혔어! <웃음> 너왜 그러고 있어? 아, 안 징그러워. 아, 안 돼. 지금이라도 죽을 준비하자. 나 죽을 수 있어. 파이팅! 야 미! <웃음> 우리 아들 피가, 다, 새가 없다. 안 돼! 아. 건강해져 버려. 귀엽다. I'm your daddy. 에... 아이고 수영장 들어가면? 못 들어가겠는데? 아기 혼자서는 수영장을 절대 못 들어가. 들어갈 수 있을걸? 방법 있지 않을까? 어떻게 들어갈 수, 수 있을까? 한번 해볼까? 어, 한번 해봐. 파이팅, 아들. 아빠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오금이 질일까요 아까 문이 있었거든요? 문 여기 있어? 어? 아이고 그냥 밀면 열리네! 밀어봐 나 아, 밀리네 <웃음> 아 그러네? 이게 뭐 없나? 자 화장실 엔딩 고고 화장실이래 수영복 아 이렇게 하면 날 채울 수 있네 요 네가 수영장에서 죽고 싶어도 이게 튜브를 끼워주면은 빠져 죽을 수가 없네 와 그거 나한테 휘두를 수 있어? <웃음> 우리 아들 용감하네. 슈아들 <웃음> 아니. 아니 이리 와! <웃음> <웃음> 잠깐만 내가 너청소기 너 먹였니? 잠깐만 야 진짜 아빠. 죽게 생겼어! 오, 아! 미. 아이고 우리 아들 질투 남기고 죽어버렸어. <웃음> 좋아. 아, 이제 모든 요소를 다 파악했어. 우리 바하 아기 어, 완벽 커버 있어. 가능합니다. 아들 어디 있지? 아빠가 나한테 해주기 <웃음> 뭔데? 아빠. 얘왜 이래? 아빠가 아빠가 나한테 해주기 뭐야? 아들. 아아 아, 아, 이런 썩을 아빠 너무 해준 게많았데 잠깐만요. <웃음> <웃음> 아버지 해는게 너무 많아. 아 이거 <웃음> 귀여워. <웃음> <웃음> 아버지 이건 몰랐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건 몰랐겠지. 뭐 어디 갔어? 아 이게 잠깐만이라도 한 눈을 팔면 바깥으로 나갔어? 아빠 나 죽어버릴 것같아 아빠 나 폐에 몰차 나 폐가 폐가 폐가 야! 뭐야 와 여기서 죽었어 대박 이제 막판하고 끝내자 오케이 그럼 나는 극강의나이도 간다 완벽한 아빠? 아빠의 케어를 보여주지 응 어, 아니야 일단 한 숟가락 시원하게 먹고 뭐야 여기서 아이고. 쳐버린 다음에 계속 먹으면서 가 나는 <웃음> 아들 만 아들 아들 이리 와봐 얘왜 이렇게 미쳤어, 오늘! <웃음> 아들 같이 놀잖아! 우후 잠깐만. 재밌다, 재밌다, 그지? 오케이, 아빠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좋아. <웃음> 꽃은 뭐야? 아! <웃음> 아, 야, 진짜 별의별 아이템 다 있네. 아들, 잠깐만. 아들, 진정해. 아, 말고. 진정, 진정해야 되는 건 나였나? 아들, 압수. 아야, <웃음> 아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으아 어, 아들 막 나가네? 아들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어? 캐리 와아아 칼 이, 쩔었다 이게 이게 김바의 유년기 시절 이것이 클래스 칼로 그냥 쑤셔버렸잖아 와 이번 건 진짜 멋있었다 <웃음> 어 아까 막판 하려고 했는데 지금 미션이 걸려서 내가 애기로한 판만 할게 뭔진 알아주겠지? 일단 전기충족기랑 집게 두고 다녀겠다 아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어? <웃음> 아니 아들한테 뭐 하는 짓이야? 아들 <웃음> 안 되겠다 이거는. 너무 <웃음> 위험하다. <뭐야>? 아, <웃음> 에, 너무 너 위험하니까. <웃음> 진짜 이무서워 이리, 아빠가, 아빠가 닦게. <웃음> 아 이럴 수도 있는 거였어? 야 가자. 아니 브렉. 아 먹였어? 아이 미친. 아니, 와우 존 맛탱. 아, 네. 어. <웃음> 가자. 응. <웃음> 가자 똥강아지. <까마지>. 응. 하하하하. <웃음> 우리 아들이 받들 <웃음> 전에 과일 하나 주든 괜찮아.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웃음> 이걸 어떻게 들어? 들어가서. 들어갈까? 들어갈 수는 있어? 들어가지는 같은데 뭐인 엔터 있지 않아? 어. 오 이제, 이제. 들어가졌다. 5개. 트는 건어떻게 어, 친절해 오, 고마워요 오, 아빠 고생했어 고생했어 어, 잠깐만 오, 오, 잘 놀다 왔어? 한입 해 그럼 아니 끝내줘야지 아니 예. 한입 한입 해다 들어갈 거야 들어가 들어가 다시 문 닫아줄게 오케이 알았어 다아줄게 3초 아, 고마워요 2초, 아빠 1초 한상나라 에버랜드 못한 것입니다 우와. 자 들어오시고요 자 한입 하시고 다 들어가세요 <웃음> 너무 치욕적이야 야, 너무 치욕적이라고 다시 들어가 아니, 이게 뭐,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어. 아유, 아우, 똥겜, 진짜. 아우, 재기랄. 미션 비타위뭐였는데 건조기에서 죽기였어. 야, 저 건조기에서 죽는 게 가능하긴 해요? 아, 한번 어떻게 되는지만 보자고? 그래, 그래. 해보자. 그래. 자, 이렇게, 아와 함께 즐겨본, 니네 아빠 누구니? <웃음> 게임 즐겨봤습니다. 재밌었어. 재밌었음그 안녕. 안녕.